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올려드렸던 개구리 자세 여러분들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봐주셨어요. 그만큼 골반에 대해서 이렇게 확장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많으셨던 것 같고요. 오늘은 골반에서 기본적으로 굽히고 천천히 골반을 다시 편히 고관절의 움직임에 관여되는 장요근과 뒤쪽의 엉덩이 근육, 대동근의 두 개의 움직임을 같이 해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요, 고양이 자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하고 무릎 사이는 골반 넓이, 손은 어깨 넓이를 하시고요 네, 네, 허리와 등이 잘 펴지지 않는 구부정한 분들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장요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허리뼈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골반내부를 지나서 다리 윗부분까지 연결된 근육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굽혀져 있던 고관절을 위로 쭉 뻗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수평방향으로 하시고요 조금씩 더 발끝을 위로 뻗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끝이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서서히 길게 확장이 되고 있죠? 지금 장요근을 스트레칭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엉덩이 근육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서로 두 장요근과 엉덩이 근육, 대동근은 이렇게 반대 작용을 하게 돼요. 앞쪽에, 허리 앞쪽에 있는 장요근이 길게 펴지게 되면요. 뒤에 엉덩이 쪽에 있는 대둔근은 다시 짧아지면서 수축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서서히 다시 아래로 내려볼게요. 네.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먼저 길게 뒤로 한번 뻗어주시고요. 그리고 천천히. 네. 지금은 허리와 골반 안쪽을 연결하는 부분을 서서히 길게 장육근을 쭉. 는 조금 시간을 이렇게 머물고 계시는 게 좋아요. 최소 5초 이상. 네, 가능하시면 10초 정도 더 해주셔도 되고요. 내쉬면서 네, 천천히 아래로 내려옵니다. 네, 네. 안쪽 허리하고 골반 속에서 뭔가 뻗근하면서좀 길게 시원해진다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이 반대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 대동근 쪽 움직임을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네. 무릎이 가슴 쪽으로 더 가까워질 때이 엉덩이 근육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엉덩이가 스트레칭이 되죠. 네. 시 머리 장염을 쭉 길어지게 뻗어주시고요. 지금은 허리와 골반의 앞쪽면 몸의 내부에 있는 앞쪽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 굽혀서 무릎이 가슴 쪽으로 올 때는 골반의 뒷면이 여기 엉덩이 근육이 길어지면서 반대 작용이 일어나게 되죠. 장요근이 짧아지고요. 머리 네. 네. 뻗어서 고관절이 펴진 상태에서 장요근이 길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다시. 무릎을 굽혀서 가슴 쪽으로 네. 네. 잘안 되시면 발끝이 이렇게 되셔도 괜찮아요. 엉덩이 근육이 크게 스트레칭이 되죠. 그래서 고관절이 깊이 굽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고관절에 이제 굽힌 상태 그리고 쭉 펴진 상태로 반복을 해주시면 허리하고 골반 쪽에 많이 굳어져서 이렇게 앉아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 여기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고정되어서 이렇게 생겼던 허리 통증이라든가 아주 뻑뻑한 골반 그리고 힙이 많이 처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네, 장요근은 무릎을 굽혀서 무릎을 천천히 엉덩이 높이보다 더 위로 올리게 되면 더 강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장요근이 더 강하게 길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안쪽으로 무릎을 당겨서 엉덩이 근육 이쪽에 엉덩이 근육 배동이 스트레칭 반대쪽 앞쪽의 허리 골반을 연결하는 장요근을 스트레칭 지금 무릎을 일부러 골반보다 높이 들어올려서 최대한 이면을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로 내려놓으시고요. 네, 잘하셨고요. 지금 이런 동작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근육의 결이 고르지 않았던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너무 짧아져 있던 부분을 천천히 길어지게 해주시고요. 또 늘어나서 힘이 없는 근육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천천히 다시 근육의 결을 잡으면서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의 밸런스를 잡으면서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 튼튼해지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 또 가볼게요. 또 다리를 길게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끝을 더 위로 해서 네, 지금은 허리를 많이 이렇게 써서 이렇게 허리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길게 뻗으면서 점점 점점 더 길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네. 춤을 추듯이 흔들어서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쭉 길어진 상태에서 더 길어지려고 하시는 게더 도움이 됩니다. 네. 무릎을 굽혀서 안으로 가슴 쪽으로 당겨서 엉덩이 근육을 대동근을 스트레칭하고 있죠. 이렇게 발을 들고 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발끝이 이렇게 내리고 하세요. 바닥에 다시 멀리 뻗어서 발끝이 엉덩이보다 더 올라가서 허리와 골반 의 안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장이 부근을 확장시키고 있죠? 네, 이제 무릎 굽혀서 가슴 쪽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발등 한번 내려놨다가 네 그대로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높이보다 더 높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요가 자세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때 안 되는 경우에 일단 좀장요분의 문제를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가세요. 무릎 가슴 쪽으로. 열심에 무릎이 더 골반보다 올라가게 쭉 들어 올리세요. 네, 허리 골반 안쪽이 시원하게 쭉 길어지고 있습니다. 허리 펴는 동작이죠. 내쉬면서 안으로. 엉덩이, 뒤쪽에 허리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이 라인들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겠죠? 네, 이제 발등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팔꿈치, 이마, 가슴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서 숨을 고르겠습니다. 네, 허리, 엉덩이 부분 편안한 상태에서 숨 고르시고요. 무릎 쪽으로 천천히 상체 일어나서 허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보시고요. 바닥 쪽에 엉덩이 쪽의 공간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근육이 결이 잡힌 상태에서 골반을 안정되게 엉덩이가 받쳐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좌우의 차이가 느껴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좀 꾸준히 많이 해주시면 자세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근육이 있는데 단련을 제고. 가로 주시는게꼭 필요합니다. 네. 허리등 잘 아펴준다고 고민하시는 분들 장애근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